자 보관님 오늘은 화가도 어디를 엎드려봅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사에 이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중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이 말씀을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저희들이 암송을 할 때는 네. 보통 절단이로 암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목사님 하가다 할수 있는 구절은 항상 응. 짧은 구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시거든요. 이유가 네. 있나요? 아무래도 이 읊조리는 것을 대부분 멈추는 이유가 암기되어지지 않는 건 못하거든요. 네. 근 그런데 내용이 길면 읊조리는 걸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 글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글자 깊이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음. 애들 처음부터 글자 가르치면 좋을 텐데, 네. 글자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나 글자나 사실 똑같아요. 으흠. 근데 이 글자라는 건 똑같은 대화인데 내 속에 있는 내용을 으흠. 생각해내는 게 글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려면 이미 내 속에 그 내용이 없으면 책을 봐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어허.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을 읊조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오는 거죠 네. 성경을 읽으면 내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네. 좀 어렵나요? 그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마마, 거죠 엄마엄마 엄마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네. 그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가 음. 아이 속에 근데 말은 밖에서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아. 아. 글자는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끄집어내는 역할 네. 그 짧은 성경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묵상도 중요한데 만약에 읊조리는 걸안 하면 더 이상 묵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읍조리야 유럽도 주어진 게 채워져야 그렇죠. 또 그걸 끊어서 묵상하고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읍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가다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희가 보통 방송에서 뭐0번 정도 같이 읍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래도 목표치 네. 이 정도 읍조리면 좋다 하루에. 보통 이제 네. 처음 연습할 때 읍조리라고 하면은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 네. 아이들이 읍조린 것과 똑같은데 네. 아이들은 읍조리일 때 뭐냐면 자기 께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이야기해 준걸다 받아들이는 그걸 음. 반복하거든요. 네. 뭐내 생각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음. 언어를 배울 때 그래서 엄마의 그 의미들이 말의 의미들이 나한테 하나 하나 쌓이거든요. 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음성이 쌓여야 되는데. 음. 우리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읍조림 읽지 않고 한, 한두 번 읽잖아요. 내 생각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읽어요. 아하. 근데 5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서그 그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우리가 소위 뭐 흔히 말하는 다운로드가 되는 경험을 해요. 아하. 다운로드. 그래서 사람들이 라로 반복해서 읍조리냐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영화를 보려면 다운로드를 해야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재생해서 본 것처럼, 음. 사람의 평소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생각을 멈추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유럽도 주어지는, 유럽도 오는 음성들이 경험되어진 게 채워져야 또더 깊이 묵상이 되는데, 한두 번 읽으면 그건 읊조리지만 읊조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글자를 읽는 것과 똑같아요. 문자를 읽는 것과. 음. 결론적으로 500번에서 1000번 정도로 엎드려라. 네. 그런 그렇죠. 게또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100번이나 50번 하고 엄청 뿌듯해 하시면서 문자를 네. 주시는데 여러분 할 그런데 그것도 뿌듯해요. 할수 있어요. 정말 그그 그 <웃음> 시간에 체험하거든요. 위로부터 음. 오는 그나님 성을. 목사님 제가 저희 집사람도 저도 예수님 1대거든요. 아, 네. 음. 저는 항상 4대 3대 이런 집안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에이. 하나님이 꼭 저한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구체화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골, 야곱의 하나님이다. 본인을 항상 그렇게 소개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음. 일단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음. 아, 네. 자녀 아닌 상태로 이 세상에 오는 분은 아담, 하와 요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되리라는 라 말이 성경에참 많이 나와요 음. 네. 보통 사람들이 그걸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 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야 하야 뭐 이게 생명이 되는 건데 네. 뭐가 된다는 건꽉 채워지는 거거든요 네. 꽉 채워지는 됨은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관계 속에서만 음.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걸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부모와 자녀의 하나님 음. 부모와 자녀의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인생의 사실은 존재 목적은 자녀 낳는 거다 라는 음. 걸 하나님이 아. 말해주고 계신 거죠 가정을 이루는 거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방법이 너와 내 자녀라고 하는 걸 보면 음. 우리가 자녀가 없으면 내게 하나님이 온전히 되어질 수 없다는 의미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자녀가 없다면 내가 누구일까 음. 나라는 존재가 이어지지 않는 묘한 음. 음. 음. 그냥 정말 나는 분명히 영원한 존재인데도 내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되어지는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내시가 이제 있으니까 음. 네. 실존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영원히 존재되는 게 이해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 요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음.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영적 네. 요즘에 뭐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예. 이렇게 독신으로 헌신한 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아이를 갖고자 하나 안 되는 분들도 있으나 네. 이게 영적인 의미로 좀볼 아, 수도 있겠죠. 데 영적인 의미보다 이제 정말 나의 육신의 자녀처럼 어떤 음. 사역을 통해서 어, 기르는 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제 내가 몸으로낳 낫지 않았지만 가슴으로낳 낫고 네. 그런 분들은 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하나님의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내가 아이 낳았다고 내꼭 자녀가 되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자녀가 된다는 건 둘이 꽉 채워져서 넘치는 거거든요. 음. 뭐가 된다는 건 뭐냐 사람이 됐어. 10개월이 돼서 십 개월이 돼서 꽉 채워져서 나와야잖아요. 그렇죠. 뱃 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이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음. 꽉 채워져야 되는데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가장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나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고랬으니까. 참 안타까운 게 반드시 부모님들이 하루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었니 음. 아빠는 이런 걸 들었는데 네. 또 이번 설교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혹시 깨닫고 배운 거 있냐 음. 이걸 통해 하나님께 배운 거 있냐 이런 대화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정에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어허. 그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건 대화의 양이 차야 채워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대화를 하려면 내가 아는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가다를 통해서 한 단어라도 읊조리면 야, 오늘 이걸 읍조려봤는데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이걸 읍조렸는데 음. 너는 읍조리도 어떤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니 이렇게 네. 대화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가정이 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정에 하루라도 한 번, 네. 일주일에 정한되면 한두 번이라도 꼭 되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읍조리기를 원하시는. 읍조린 음.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말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말로 나누어진 음. 것만 채워져서 되어집니다. 네. 네. 말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게 몸에 채워져서 내 얼굴과 뼈와 살을 만들어내듯이, 음. 우리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해하게 보고 나누어 본 것만 채워져서 그게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런데 네. 너무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에 대한 대화가 없어요. 이게 처음 하려 그러면 좀 어색 하거든요. 어색하죠. <웃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뭘느꼈니 이렇게 하든지 네. 그러죠. 어 우리 학과 다 같이 해봤는데 네. 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니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웃음> 처음에는 어색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부니까 네. 이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드냐? 네.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요. <웃음> 그러기는 <그렇긴 해. 웃음> 그런 가능성도 네. 있어요. 네. 네. 처음부터 네. 아무 생각이 안들수 있겠는데 음. 좀 재밌잖아. 왜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음. 뭐 예를 들면 음. 그렇게 뭐 소위 요즘 말은 하부르타식으로 네. <웃음> 질문도 해보고 대답도 네. 어, 해보고 유도해보는 네, 저는 좀덜 어색할 것 같은 게 자녀가 어리잖아요. 아, 네. 어릴 때는 안 어색하더라고요. 정말 안어색하 그렇죠. 어린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예.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어릴 때 아이들 많이 안아줘라. 스무 살 서른 살 때도 안아주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근데 그렇죠. 음. 어릴 때 안아주, 안아준 사람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웃음> 안아줘야 된다는걸 배웠어. 음. 하려고 하면 너무 어색해. 숙제로 내줬어 교회에서. 숙... 비차간에 너무... 어렵죠. 네. 비차간에 네. 그래서 어릴 때가 참 중요해요.